자, 하이구야. 이거 뭡니까? 예. 오늘 드디어 다음 불린 떡밥. 바로 흰 날개와 검은 날개가 함께 달려있습니다. 그럼 트위스티드 페이트. 뒤틀린 어, 운명이다. 뒤틀린 숙명이다. 뭐,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에, 누구야? 마엘이다. 요거는 마엘 확정인 것 같아요. 확정인 것같고요 예, 요렇게, 검은 날개와 흰 날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, 예, 그리고 뒤틀려버린 운명이다. 요런 느낌인데, 어,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좀 봤을 때, 그래서 어떤 마일로 나올 거냐. 이 말이거든요. 여기서 공식 포럼하고 여러분들 댓글 같은 것도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, 아이디어들이 막 넘쳐나더라고. 요 기획자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, 일단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. 어, 처음으로 속성이 두개면 좋겠다. 예, 어둠 빛두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일이면 어떨까?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어둠 같은 경우는 우리 아군이 주는 피해가 10% 증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, 빛 속성은 받는 피해를 시퍼했나 아니 0퍼했나 차감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수치 에깔린다 기억나는 사람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속성을 두개다 가지고 있으면 그두 가지가 다 적용되겠지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근데 과연... 근데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두개의 속성이 두개빛 어둠 붙어있는 아닌가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,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덱 구성원 중에 덱 구성원에 여신족이 많으면 갑자기 빛속성이 되는거야 어? 그리고 마신족에다가 얘 넣으면 어둠속성이 되는거야 이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야 <웃음> 이거 기획자 다 됐다 여러분들이 혹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스킬을 쓸 때마다 속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되게 빛의 속성 스킬을 쓰면 순간 빛속성으로 되고 어? 이번 스킬은 좀 어둠어둠한거야 그거는 어둠속성으로 나오고 그럼 궁은 뭘로 나가지? <웃음> 뭐 그런 의견도 있다는거 혹은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속성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, 마엘을 표현하기 위합니다 그래서 꼭 이때의 마이, 마엘이 아니라 사대천사 마엘일 수도 있다 그냥 마엘떤 특징적인 것을 상징했을 뿐꼭 흰날개 검은날개 마엘은 아닐 것이다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,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런 느낌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천사 마일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, 유저들이. 유저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니면, 이렇게 있다가, 어, 궁을 쓸때 4대 천사 마일로 보인다거나. 글쎄요,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. 아, 이런 의견도 있어요. 어, 옛날에 그, 우리, 징격거에서 그만 먹어. 주인공, 그자석그자석 그 거인으로 변신하잖아. 그런 것처럼 마일도 어... 변신을 한다. 요런 느낌. 어둑어둑한 어두우 느낌에서 갑자기 4대 천사 마일로 선샤인 마일로 변신하구나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혹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미 나왔던 설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라그 쪽에 시그루드 있죠 시그루드가 어떤노 인간 종족이기도 하면서 마신 종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다 쓰일 수 있어 인간 되게 들어가면 걔가 인간이야 마신 되게 들어가면 걔가 마신이야 그죠? 그 생물 보니까 아직도 그 개념 헷갈리는 분들 있던데, 그 개념이 이미 나와 있어요. 그렇다면, 이번 마엘이, 이렇게 색깔까지 이렇게 표현한 거는, 어, 요 마엘이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, 어, 4대 천사 마엘이 나오는데, 선샤인 마엘이 나오는데, 일만은 마신족이 넣으면, 마신 대게 넣으면 마신족, 천사 대게 넣으면 여신족, 뭐, 이렇게 두 개의 종족의 특성을 다 가지진 않을까? 요런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의견인 것 같고요 어, 시그루드라는 설레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헐 댓글이 지렸다 마엘이 만약에 방금 얘기한대로 여신 마신 종족 특성을 다 가진 상태로 나오면 연멜의 굴레도 받고 비델 버프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<웃음>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연멜 마엘 비델 이덱 나옵니다 예, 만약에 이 댓글이 맞춘 거라면 그런 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쉽게 고서인가 생각했던 분들도 아 이건 마일이네요 다들 입을 모으고 있고요 마일 확정 이거는 확실히 마일이다 음 그래 LN LN 그렇죠 그 LN 궁처럼 궁 쓰면 속성이 바뀌는 그런 걸로 나오나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천사대 떡상을 기원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오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어 처음에는 마신족족 에스타 했다가 죽으면 한번 부활을 하는데 어, 부활 패시브가 붙어있나봐 아, 부활 하는데 부활했을 때는 어, 선샤인 마일이다 이렇게 와, <웃음> <웃음> 야 기획해라 진짜 여러분 예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요정도 아이디어들이 보이고요 자 아무래도 마일 확정인건 모두 다 입모으고 있고요 마일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일 나오면 바로 뽑아보고 저도 덱을 이래저래 만들어 보도록 갑시다.